응. 떠오르는 젊은이들의 핫 플레이스 익성동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그 옛날 음침하고 어둡던 종로 썬데이 서울 안에 유명했던 피극장은 전부 어디로. 내 친구, 내 연인, 내 가족들과 함께 거닐어요. 힙한 한옥에서 차 한잔 데이트를 야, 진짜 많이 변했다 익선동 사람 많은가, 예전엔 우리밖에 없었는데. 나는 옛날, 우리끼리 밤새 술 마셔봤을 때, 그때가 제일 생각나더라. 동관들이 변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도 같이 지어지고 밀려나는 것 같아. 그래. 외국처럼 밝은 거래 파도 있고 어디 에 있어도 자연스러워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됐고 술이나 마시자.